저희 대한민국에는 800만 대의 CCTV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10초에 한 번씩 제 모습이 찍힌다는 거고 열 걸음에 한 번씩 저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 행동도 함부로 할수 없는 세상이 되었는데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보여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들키지 않는 게 있습니다 꼭꼭 숨겨놓음 우리의 마음인데 이번에 제가 어 김호중 씨를 위해서 만든 영상 밑에 달린 댓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숨겨놓고 아끼던 그런 말들과 마음을 저희에게 열어주셨어요 읽다 읽다가 정말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혼자 있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라 생각이 들어서 5천 개 이상의 댓글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몇 개만 정말 뽑아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열었습니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댓글 달아주세요. 너무 격려적입니다. 따뜻한 세상인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읽는 댓글들 여러분도 감동받았으면 좋겠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옛것은 지난 것이고 현재 새롭게 되고 잘하는 모습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오묘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네요 김호중님 재능과 열심히 하는 모습 너무 아름답고 많은 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감동입니다. 타이거김님 댓글입니다. 왜 갑자기 눈물이 한없이 쏟아지는지 모르겠네요. 호중님 군복무 무사히 마치고 저희 곁으로 오세요. 제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오미연님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응원할게요. 아 미국이셨군요. 눈물 났었어요. 정말 감동적인 말씀 감사해요. 저도 힘들어서 어, 죽어픈 사람인데 미워해봤자 한평생 사는 건데 다 행복한 삶을 살다가 가길 응원합니다. 님의 말씀 듣다 보니 하염없이 눈물이 나네요. 호중 님 공인이다 보니 억울함을 내보이지 않고 꾹 참고 있는 걸 생각하면 가슴이 메입니다 어른이면 모두가 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지켜봐 줘야 하건만 어떤 분 유튜브와 비교가 되네요 존경합니다 김호중 님 영원히 사랑해요 감사 감사합니다 호중 후배 꼭 지켜주세요 경험에 대변하는 오미연 님입니다 김미연님이라고 썼는데 신뢰가 갑니다 뭐 어떤 분하고는 다르군요 좋은 소리 오래오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유명사는 빼겠습니다 고유한 이름들 굳이 안돼도 아시니까 오미연님 존경합니다. 말씀 너무 감동입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네요. 오미연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호중님을 위해서 하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미연씨 고맙습니다. 미연님 좋은 말씀에 눈물이 나요. 맞아요. 과거 개인의 사생활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현재 호중님의 선행은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훌륭한 거인으로 살고 있는데... 울호중님 힘내세요. 이렇게 유명 배우님이 이렇게 응원하잖아요. 저도 오미연님 너무 좋아하거든요. 울호중님 용기를 내시고 군복무, 몸 건강히 잘하시고 제대하시면 좋은 노래 많이 불러주세요. 물론이죠. 아 얘가 대답을 하네. <웃음> 다시 저도 울호중님 노래만 밤낮으로 듣고 살아요. 우리는 다 가족이잖아요. 끝까지 응원하고 기다릴게요. 맞아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삶의 안내자인 부모가 뒷받침이 없을 때 삶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부모 형제가 있었어도 보통 수준의 교육을 받고 적당히 가난하게 살았어도 힘든 삶인데 30세인 호중님에게 안쓰러운 마음 드네요. 딸이 서른여섯, 아들 서른 인데 부족함 없이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결혼도 했는데 힘들다고. 결혼 안하고 버는대로 다 쓰고 사는 아들도 직장 힘들다고 하는데요. 어린 호중님을 바라보고 생각해보면 너무 잘 이겨내고 있네요. 인내 끝에는 좋은 날이 올 거니까 미래를 보고 견디라고 응원합니다. 오미오님 고맙습니다. 지난번 메이크업하는 방송 한번 봤습니다. 저희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많이 주셔서 구독했거든요. 그런데 호중님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마음에 고... 닮고 있었던 말을 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호중님은 저희들 아픈 마음을 치료해 주라고 하늘에서 내려진 귀한 천사예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다시 한번더 감사드립니다. 오 선생님 우리 김호중 가수님 만나서 꼭한 번만 격려해 주고 힘을 주십시오. 김영옥 선생님이 이명웅 만나 꽃도 주고 그러는 거 보고 참 부러웠거든요. 감사합니다. 기회만 주세요. 제가 해볼게요. 윤희유민님. 유미 오미님 감사합니다. 나이 58세에 처음으로 팬카페 가입해서 아리스가 되었는데 유튜브 너무 말이 많아서 클릭도 하고 싶지 않은 요즘인데 오미님 오늘 말씀이 너무 진실되게 다가오네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고 가요. 종종 오겠어요. 저보다는 연배이신데 전에 교통사고 나셔서 많이 다치셨던 것 기억납니다. 마음이 참 예쁘신 것 같아요. 감사해요. 안녕. 오전에 우연히 호중님 얘기하시길래 채널에 들어왔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보고 다시 보고 열번 넘게 들어왔네요. 야매주고 구독도 하고 좋아요 누르고 채널도 처음부터 관람했어요.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해요. 눈물 나서 혼났어요. 오미연 배우님이란 사람에 대해서 한번더 공부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제가 감사하죠.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웃음> 정말 감사합니다. 과거를 덮자. 그러면 연예인 같은 사람들이 자숙할 필요도 없겠네요. 김호중이 사람을 팼든 도박을 했든 그냥 덮어버릴까요? 재능은 아름답지만 그 재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를 봐야죠. 악마가 아름다운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뭐 천사로 변합니까? 좋아하시는 건 존중하지만 김호중이가 이슈로 떠서 연예인을 하는데 대려 안 좋은 점은 감춰버리자 좀안 좋게 보입니다. 문제를 직면하고 반성을 하기는커녕 도망가듯이 군대를 간 김호중 제 시선으로는 별로네요. 꼭 군복무를 마치고 진실이 드러나서 김호중의 연예생활이 깨끗하게 이어갈지 아니면 연예생활을 그만둘지 결정났으면 합니다. 양반이신데, 네 여기 아이디가 양반이세요. 아 제가 과거를 덮자라고 한 거는 어, 우리가 누구나 과거를 하나 하나 다 털어낸다면은 아마 말거리가 안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을까요? 또 우리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어, 호중씨가 재능이 있어서 우리 앞에 유명해졌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말거리가 됐지요, 사실. 근데 우리가 단점만 보면 은 아무도 친구도 할수 없고 부모도 할수 없고 가족도 할수 없습니다. 이제 나이 들면서 느낀 거는 어, 서로 상처내지 않고 사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필요한 사회가 아닌가 또 어른이 나타내야 될 아량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제가 덮자고 했습니다 물론 나무랄 데 없는 흠 없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사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지 않고 저 또한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덮을 적에 제 흠도 덮어진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 앞으로 저는 호중씨가 어떤 삶을 살면 좋을지 이 기회를 통해서 또 생각하고 이걸 디임돌로 삼아서 더 좋은 사람으로 발전하는 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김호중씨를 흠집낸 또 진실이 아닌 이야기라면, 은 시간이 지나면 은 언젠가 또이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었습니다. 우리 조금 더 넓게, 깊게, 어른스럽게 그렇게 세상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호중님이 명풍 국복국 가수라는 걸 알아주시네요. 오미연님 얼굴만큼이나 마음도 이쁘시네요. 응원해주셔서 넘넘 감사해요. 8만 5천이 넘는 아리스가 계속 응원하고 응원할 것이고 지켜줄겁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세계적인 가수가 코앞에 있어요. 하, 정말 정말 찐 사랑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은서님 반가워요 선생님 저도 김호중 님 덕에 트롯의 귀가 트이고 그러다 보니 이런 명품곡으로 만들어내는 김호중 님 목소리에 빠져 살면서 코로나 극복한 1인입니다 우리 같이 응원해요 네 이렇게 트롯의 귀를 트이게 해준또 김호중 님의 재능이 탁월합니다 오미연 선생님 유튜브 몇 번을 봤습니다.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보게 됩니다. 그동안 김호중 가수님도 팬들도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끝나지 않았고요. 그래도 선생님 유튜브를 보니까 힘이 되고 위안이 됩니다. 저도 나이 들면서 선생님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눈을 키우고 마음을 키우겠습니다. 항상 선생님 응원할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작품 많이 해주세요. 선생님 작품하면 꼭 볼게요. 존경합니다. 세상에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들의 과거를 보면 그 처음부터 훌륭하지는 않았더라고요, 다. 다 세상을 모르고 세상을 견디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됐고 실수도 하게 됐고 실패도 하다가 어느 날 반짝, 어느 날 길을 알게 됐고 사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여사님 항상 역할이 억척스러워 보이셔서 몰랐는데 말씀을 정말 폼있게 하시네요. 인기 영상으로 떠서 저도 보게 되어 감사합니다. 엄마한테 바로 보여드리겠어요. 광고도 다 보고 갑니다. 호중님도 이번 입대를 절취 부심의 기회로 삼으시면 오히려 전화이복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CGV 개봉 예정인 팬미팅 영화 너무 기대됩니다. 내가 역할이 아주 억척스러운 걸 많이 했었나 하고 나면 잊어버려요 저는 <웃음> 세상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다 억척스럽고 쎄야지 세상을 이기더라고요 아, 이 억척스럽고 쎄야지만 되는 세상에 김호중님 우리 앞에 우뚝 썼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찐팬들이 이렇게 위로하니 사실 뭐 너무나 튼튼한 울타리가 있어서 별로 걱정을 해도 될것 같아요 아 대단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랑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이쁘다 마지막으로 또 마음에 꽂힌 가사 하나 노래는 못하니까 <웃음>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았어. 살다 보면 많이 힘들고 아플 때가 있어. 긴 터널을 지나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그래, 시간 지나 다 알게 될 거야. 진정으로 살아왔으니 말을 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곁에서 나를 항상 지켜준 당신. 살았어. 살았어. 당신 덕분에 난 살았어. 살겠소 살겠소 나 당신을 위해서 살겠소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살아가는 이유가 당신이라 감사하오 주저앉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변함없이 날 웃게 해준 당신 살았소 살았소 당신 덕분에 난 살았소 살겠소 살겠소 난 당신을 위해서 살겠소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살아가는 이유가 당신이라서 몰랐어 몰랐어 당신도 힘들었다는 걸 이제는 나 이제는 당신을 위해서 살겠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살아가는 이유가 당신이라서 감사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살아가는 이유가 당신이라서 내가 살았어.